¡Hola mis Hola. chicas y chicos! ¿Cómo están? Espero que estén súper súper bien. Bienvenidos, bienvenidas a un nuevo video aquí conmigo, con Hanna, tu coreana favorita. Con un invitado súper súper súper especial. Súper especial. Súper especial que muchos de ustedes ya lo conocen. Creo que ya es como la tercera o cuarta vez que estamos grabando juntos. 네번째가다섯번째 n 어, 그런가요? 아주,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이렇게 u 이 es? ¿Qué es? ¿Qué e u es? s u é es? s q es? s u s q es? s u es? s u s a es? ¿Qué es? s a s q es? s u es? s q q u e u s q e u es? s q e d q es? s u es? s q e es? ¿Qué e es? s o u es? s es? s u es? s e u n s q u e u e r u es? s q e u e n q u es? s q u es? s es? s q es? s es? s u é es? s es? s e 또왜안 거냐? 리리 <웃음> 왜냐하면 어, <웃음> <웃음>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트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너무 좀 식상한 데이트만 했잖아요 아좀 뻔했어요 좀 뻔했죠 네. 오늘 저희가 할 데이트는요 바로 카페 알바 <웃음> 오! 오! 이제 문재 씨가 커피를 되게 좋아한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네. 카페에서 일해 본적 있어요? 저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Pero yo no tengo la experiencia de haber trabajado en, en 저는 사실,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카페 음. 알바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해보고 싶은 로망들이 몇개 있었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꼭 카페 알바, 이렇게 막 커피 아, 내리다가. 아, 드라마 외출은 그런데. 아막이렇 어, 실수로 흘리면 이제 남주가 잘생긴 남주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워주고 괜찮으세요? <웃음> 런 그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웃음> 커피 프린스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도 그런 로망이 좀 있었는데 어, 아쉽게도 네. 한 번도 그런 알바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 카페에서 그럼 일한 경험이 있다니까 좀 네. 익숙하겠네요. 아, 네, 조금. 조금 조금. 아, 커피 잘 만든다고 <웃음>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나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저를 좀 많이 알려 줘야할것 아, 네. 같아요. 아미저 네. <웃음> <싫은 것 같은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 봤던 알바 뭐뭐 뭐 있어요? 카페. 네, 서 중남미는 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거, 그거 진짜? 그거 없어. 없어. 없어요. 그쵸, 엘라 trabajado en una biblioteca. En c o r e a existen Tuxosil, que es un lugar o n d e tú vas pagando tu dinero. Y mayormente los estudiantes van a ese lugar. 어때요? 재밌어요? 그. 아, 아 재밌어. 아니,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뭐. 힘들었나 본데. 아이, 아, 네. 아니, 힘들지 않았는데. 아니, 화보. 독서실 왜또 뭐해요? 독서실 외에 닭갈비. d a k a l b i ¡Dakkalbi! También t r a b a j o en un restaurante de, de comida coreana que se llama t a k a l b i que es como un guiso de pollo, como estofado pero picante le puedes poner queso, es un plato súper s p e rico r que me encanta, tienen que probarlo o d a k a l b i d a k a l b i ¡Dakkalbi! ¡Dakkalbi! ¡Dakkalbi! ¡Dakkalbi! i d a a Yo por ejemplo eh, tengo la experiencia de haber trabajado como traductora como traductora entre coreano y español 아, 그리고 나는 좀 신기한 건데, 응? 거기 살 때, 응. 심심해서 베이킹을 시작했단 말이야. 내가 응. 홈베이킹을 시작했는데, 알바는 아니었고, 응. 그걸 그냥 팔았어. 처음에내 주위 친구들한테, 응. 야, 브라우니 판다? 이러고 응. 올렸는데, 너무,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응. 반응이 뜨거웠단 말이지. 자랑은 아니지만. Uno de mis hobbies era preparar postres. Me encanta preparar postres, cocinar, entonces también he vendido por ahí muchos postres, platos, por eso tengo que, aunque yo diga 한국인입니다. 뭐야? 난 분명히 브라우니 판다고 그랬는데. 야. Entonces, antes de que vengan más, s clientes, porque todavía no ha abierto la cafetería, vamos a aprender cómo se prepara, cómo se prepara un buen café de una forma correcta. ¿Bien? ¿Bien? vamos a empezar, empezar, ah, empezar, ya ocho algo, o o algo, c r o a l q u e c h o a o a l o h l e s t c m o o h o a o c a l o c a l a l o o l g o o m o a o c h i g o c o a h a g o c h l algo, o c o a a l s o l g o o h o a l o o e h o a e g o o o algo, o n h o m a l o o a l o h o l e s t a m o s b h o 대초 이 스타 베비다 에유명한 왜냐하면 이 완벽한 이요 그래서 어떻게 수 이렇게 돼 있어. 물 쪽에 일정하게 나와 아,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쓰는구나. 어, 이거 벌써요? 난 그냥 멋있는 척하려고 이런 거 괜히 막 <웃음> 괜히 막사 가지고 쓰는 줄 알았단 말이야. 예, 얼마나 중요해. 35도면 아. 충분히 뜨거워요. <웃음> 가루도 프로페셔널, 가루색이 이게 사배알고 아까질 갈아준 원두를 부어줄게요. 어. 건강해 보세요. 오,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저는 견과류. 견과류? 나는 그 살짝. 저는 견과류 향이 나요. 그 라면 수프 냄새도 나잖아. 음... 아닌가? <웃음> 왜, 왜 그러지? 아니 요 그런 거 좋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정말 라면 수프 맛이 맛이래. 그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커피. 잠시만요. <웃음> <웃음> 이런 거꼭내첫알파바첫 커피니까 사진 찍어줘야 돼. 포토빨 인스타그램. Pense que que 완성된 커피에다가. 아까 만들어진 생크림을 불 거예요. 오. 근데 이렇게 퐁당 빠뜨리는 게 아니라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흘려주면 돼요. 음. 하면서 정리도 한 번에 해줄게좀 맥주 같은데, 네. parece un poco cerveza, no? Una cerveza muy atom. 아, 좀 맥주 같다고. <웃음> 오! 이 r e s a d o 크 A a verdad, 이제 이때이야할요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imple. 한 커피 빠 사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어, 좋아 좋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온두라스의 커피예요. 오, 카페 de o 라스 u r a s vamos a usar e s café de onduras. 온두라스 커피 특징이 약간 고소한 맛이 잘 나요. o 그래 h 네. como sabe mucho de café sabe las las diferencias de cada país. 그러면 그래. 페루 커피는 어때요? 페루 커피는 안 유명, 유명하지가 않아요. 아 유명하죠. 그니까 되게 네. 유명하다 그러죠.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 그 정말 커피 잘하는 사람들이 맛있대. 되게 안알려다고 갖다 드릴요는아 아니요. 요요에아요요아요아요아니요 <손으로.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니 <아니에요. 도구를. 자, 웃음> 아니, 이렇게 넣고 넣어줘요 들고 드세요 그리고 여기 뒤 버튼을 면은고 위험하니까 이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다 섞신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수정할게요 뭐나 금만 조금만 소장할리요 근데 모았어 아플리스로 저고 온 클리엔테 되게 paciente 물에 붓힌다. 그래, 다가그러고서전체를적셔요전체를적시고그 응, 네, 아. 다음에 숯불. 아, 저, 저, 철커피 이제 뜯어주세요. 그럼 얘, 이쪽도 아니야, 거기만 쓰면 안 돼. 여기를 맞춰 아, 여기? 좀더 어. 천천히. 좀더 천천히. 좀더 얇게. 더 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아니, 아니냐고 얘기했어, 아. 맞지? 렉티뚠, like amigos, la confianza is lo mas important. e 이제 피사생도 그렇게 말했어. 이제 멈춰! 이제 멈춰! 안되지어팔힘이 <웃음> 없으면 안 되겠는데? 어, 있는브라브라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 오늘부터!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웃음> 이 누나 아, 맛이... 어, 어, 거기다가 살짝? 누나 맛이 본 거야? 응! 내가 먹던 거한 없어? que me dice el maestro. No te o e n h a n s s n t o Voy a entregar al cliente que está esperando como media hora, a ver. ¿No? dice que está muy muy rico amigos mi primer café así está como yo rico muy rico muy rico muy rico aprobado aprobado por el primer cliente amigos como que me dio un poquito de hambre ya han venido muchos clientes he estado trabajando duro duro para ganarme mi mi dinero mentira voy a estar comiendo un poquito de snack aquí.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 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간식 타임. 간식을 좀 먹어 보겠습니다. Es un m a d e l e i n un postre de matcha. Como ya saben, me encanta el matcha. Me va e m a c h a m mat, a d e l e i n 먹어 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안에서 말차. 음. 입쪽 만드신 거예요? 음. 음, perfecto for... para 수비르에라지에 l 르 s energías, 이되는지같 아, 요 이제 열심히 있어요맛있어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있 Sí. Sí. p o r l u e hoy en el, pasado, en el Irán nos d e j un d a pero hay m u c cosas que n o ayudan ¡Ah! ¡Kaibaybo! ¡No m a c e r m o A v a r vamos a jugar! r j a i b a y b o ¡Kaibaybo! No fue planeado chicos, no fue planeado Bueno mis chicas y chicos, así fue el reto de hoy tener una cita especial trabajando también tenemos que trabajar duro y luchar para la vida así que hoy hemos tenido una cita Un poquito diferente, así trabajando, ay estoy muy cansada porque he trabajado muy duro, de verdad. Mm. Hoy es un día muy fuerte, pero ¿qué te es? sí. oh, gusta? Sí. Sí. Yo hice un día muy divertido. o q es d e r i d o h e a c y i e i o s i v e t i o i e r t i o h i e tengo talento, así que también he descubierto mi nuevo talento. Déjenme en los comentarios si les ha gustado este video, qué les ha parecido, si les ha gustado la idea y si ustedes también lo probarían. No se olviden de darle like y comentar y suscribirse al canal si aún no lo están. Y sí, también vayan a su Instagram de Unge para que lo puedan conocer un poquito más. Los quiero un montón. Muchísimas gracias por verme hasta el final de este video. Y nos vemos muy muy pronto en mis próximos videos con mejores contenidos. Te amo, te amo. Una, dos, tres. ¡Adiós! Adiós. <risa> 어, 이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 뭐, 같은데요? 그죠? <웃음> <웃음> 여기다가 내가 이제 멋있는 노래 깔아줄게 <웃음> 저거지 않았네? <않는데>? 너만 <웃음> 보인다